c h e e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어, 난리 났어요 어, 5월 식9일 목요일 업데이트 이벤트 안내인데요 이번에 엄청난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3주년이 다가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와 3주년에서 3명인가? 페스티벌 영웅 3명을 얻을 수 있다 고! 이런. 스타트 대시 뽑기 오픈 해가지고 80내 풀각성 페스티벌 영웅 3명을 확정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14일 동안 매일 11법을, 어, 14일 동안 매일 11법을 무료로. <웃음> 무료로 할수 있게 되고, 총 그래서 154회 뽑기가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고요 거기서 또더 놀랬거든요. 뭐, 운이 안 좋은 사람 은154 뽑기도 안뜰 수도 있잖아. 근데 300 마일리지, 어, 300천장에서 도원이랑 여열 중에 한명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0 마일리지 달성 시에는 할고, 무료 할고다, 할고 처젤 중에 골라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0 마일리지 달성 시에 선멜 꼬멀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면은 미치지? 아, 심지어 그 뽑기하는 과정에서 뽑기도 있고요. 뽑기로 이제 우리가 뭐풀 코드 얻을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또 이벤트 기간 중. 처음 로그인 한 날이 1일차가 되면, 자, 요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 지금 구스형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 받아보제? 어, 근데 구독 안한 친구들은 빨리 못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일요일에, 일요일에 봤다 치자. 한 이번 주 일요일쯤에 봐가지고, 어?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갈래? 했을 때 이미 며칠이 지나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어, 며칠이 지난다, 안 지난다? 며칠이 안 지났다. 어, 어월 19일 목요일 점검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로그인 한 그날이, 로그인 한 그날이, 일차가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매일 12시 기준으로 1일, 10일에 무료 뽑기가 진행이 된다. 하루에 10일 뽑이 무료로 진행된다. 어우, 시네마블, 이럴 때는 칭찬 듬뿍 해주자 우리 마블이 때리지 말고 오늘 마블이랑 오늘 사이좋게 오죠 같이 안고 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14일 동안만 진행이 가능한 뽑기로 어 14일 동안 가능합니다. 14일 이후에는 뽑기 화면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말지만 자기가 로그인한 그날로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 아, 제가 보기엔 지금 진짜 여러분, 복귀 유저분들, 어, 복귀 유저분들, 어, 아니면 진짜 스타트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정도급의 페스티벌 캐릭터를 뿌리 뿐다고 이거 역대급이다. 어, 내가 보기엔 역대급이다. 심지어 거기다가 UR80레벨 풀각성이야. 와, 스타트 대시 복귀 딱 스타트라고 해놨네. 스타트 유저들, 복귀 유저들 좋도록 뭐 기존 유저들 우리도 뭐 페스티벌 코인 생기면 좋으니까 이거 보면은 데일리 프리 해가지고 10일 해법 와 마일리지 보상. 둘 중에 고르세요 80레벨 각성 다되있고 자, 그래서 칠레즈 스타트 대시 뽑기는 매일 10일에 무료뽑기고요 무료뽑기 소진 시에 다이아를 사용하여 추가 뽑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여기다 다이아를 더쓸 이유가 있겠다 싶긴 해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 누적 마일리지 달성 시 영웅 2종 중 1종을 선택하여 보상 수령할 수 있다 그죠 마일리지 달성 시에 자그 다음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주년 그랜드 페스티벌 영웅 앙케이트 이벤트 해가지고. 어? 자, 우리 앙케이트 이런거 해본적겠죠 투표 해가지고, 다음 라인업에 누구 넣어달라. 어? 뭔 투표인지 알지? 다음 라인업에 누구 넣어달라. 여기 암멜 딱 서있네. 어? 야뭐 아마 3주년때 무슨 엄청난 페스티벌 뽑기 하게 될 거잖아. 뭐, 어, 어, 어, 딱그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 근데, 그 라인업에 암멜 넣어달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암멜. 자, 요 투표는요, 5월 19일 목요일 점검 후부터 20일 일요일까지만 투표를 받게 되겠고, 여기, 여기, 여기 투표 눌러가지고, 누구를 라인업에 넣어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페스티벌 영웅 1명과 일반 영웅 3명 선택해가지고, 얘들 라인업에 넣어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가장 받고 싶은 애들. 라인업에 넣어봅시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3주년 기념 신규영웅 단장호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장호크는 무료로 또 지급되는 이벤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뿌리쁜데이 3주년 전야제 ssr 새로운 주점 단장호크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아 요거는 뭐 출석만 하면 우편함에서 수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년 기념해가지고 성장 부스팅 이벤트가 있겠고요그 단장호크들 있죠 이번에 나온 단장호크랑 지난 단장호크랑 얘들 이벤트 기간 동안 엄청 되는 거야. 어, 이벤트 기간 동안만.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스토리 낄때좀 활용하라고. 그다음에 3주년 전야제 호크의 대박 보물 상자 해 가지고 이 보물 상자 자크닥 눌려서 박스 선물을 뽑게 가지고 알지? 어, 이거 보세요. 스페셜 보물 상자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보물 상자 리스트에서 귀한 재화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보물 상자에서도 뭐 이런 재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3주년 전야제 성장 지원 이벤트 해가지고 뭐 메인캐스트 이어하기라든지 행동력 50%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을 기부 이벤트 옵니다. 목걸이 필요하신 분들 목걸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전투 이벤트가 있겠고 버그 수정이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되는 나름 신캐다이지도 단장 호크 한번 볼까요? <목소리> 자요런 느낌 필살기 우리 옛날에 봤었다 그죠? 자요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단장호크 개성 다 먹어 주마 필살기 게이지가 가득 찬 아군 영웅의 모든 능력치가 15% 증가한다 오 서버에서 발동 가능하고 모든 컨텐츠에서 쓸수 있고 오 어, 그래요? 음.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구나 정도. 자, 스킬. 필살, 초리조, 스트라이크. 다른 적군의 자세 해제, 공격력 500% 피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잠반 브레스. 모든 적군 공격력 300% 파쇄 피해를 준다. 자, 필살기 핵틱 블로. 다른 적군 공격력 560% 피해주고, 두탄동안 생명 관련 40% 감소가 있겠습니다. 뭐, 뭐, 뭐, 그 호크 다운 능력치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호크가 뭐, 능력치 버프를 받으니까, 그때는 좀, 뭐, PVE에서 좀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호크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보면은 그죠 3 주년 기념으로 했고 무료 지급 이벤트로 배포되는 신규 영웅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놨네. 배포되는 어, 또또 신캐 나왔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러면서 배포되는이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그 소식인데 받고 또 받고 요거까지 받자 요 정도. 자 그래서 보면 이벤트 내용에 해당 마일리지 보상에는 회생 ssr 영웅 ur80레 풀각성 상태로 지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가지고 있는 애다 그러면 페스티벌 코인으로 지급되겠죠 근데 단 할로윈 성기사 고서 같은 경우 는 풀코로 지급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다 있다 둘다 있다 뭐 할고 피사이 풀업이다 이런 분들은 패제를 어, 페스티벌 젤드릿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풀코니까 그렇게 잘 선택해서 받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무료 뽑기 소진하면 다이아를 사용해서 추가 뽑기를 할수 있는데 요게 이제 출연 영웅 리스트를 보면 뭐 리즈라든지 브린 힐드 엘라테 어, 엘라테도 근력 엘라테 속력 엘라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있고 뭐 헬브라 뭐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추가로 뽑을 이유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매기이다 이번에 라인업에 있으니까 뭐좀 하셔도 되게 괜찮겠고 뭐 대부분들은 추가 뽑은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 형 추가로 다해 뽑아가지고 요거 마일리지 계속 받으면 개 이득 아니야? 자 요걸 봅시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최종 마일리지 600 이상 도달 시 추가 뽑기는 가능하나? 이후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요한 줄을 인지 못하고 뽑기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어, 뽑기 추가로 들어가면 안돼6 0 0천장딱 받아 먹었다 무료로 무료로 가능하거든 이거 여기까지 무료로 딱 받아 먹었다 그 이상은 내 생각에는 안 들어간 게 좋아. 어, 우리 마블아, 잘 먹었다. 고마워. 하고 딱, 어? 고마워. 다음에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추가로 뽑겠다고 추가 마일리지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약간 흥분감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퍼주는 이벤트입니다. 아까 라인업이 제가, 저뭐 라인업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였지만 이거 뽑는 과정에서요. 충분히 추가로 풀코들이 뜰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메게르다 같은 애가 떠서 피살기 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브린닐리 같이 딜 잘하는 애또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것들이 다 뭐다? 무료 뽑기다. 무료 뽑기다. 어, 정말 이거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꼭다 받으세요. 꼭다 받고, 받는 과정에서 뽑기도 잘 뜨길 기원합니다. 예뻐구나 몰라볼 만큼.